선생님. 아니 오랜만이에요. 네. 거의 네. 1년만인가 우리? 네. 요즘에 그냥 모두가 생이별 중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생일이야 이게 뭔일이야 네, 어. 저희 어머니가 어. 못오게 하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오지 말라. 고 어. 우리도 일하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만나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안 <웃음> 되지 이러면 <웃음> 다들 장갑 끼고 막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 이거 진짜 개인 방 잘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음. 애들이 너무 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아니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마트 갈 건데 조금 같이 갈까? 그러면 오늘 마트 무서워서 못 가요. 이렇게. 어. <웃음> 어. 아, 응. 구입해야겠습니다. 구입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오 선생님이 좋다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네. 페파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분이 <웃음> 아로마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아리스이기도 합니다. <웃음> 아, 근데 아리스 회원님들이 응. 그 아리스 팬클럽에 등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별명을 쳐야 되잖아요. 응. 응. 별명을 측면 거의 다 있어요. 어. <웃음> 그래서 제가 공모를 했었어요. 아, 닉네임. 어, 어. 네네. 내가 팬클럽, 했는데 싫으면 팬클럽이라는 것을 살면서 생년 생년첨에 생년 봤어요. 나는 그래. 생년첨에 봤어요. 등록했어요. 등록했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영희킴님 오셨네요. 찌니 씨 아들 결혼 때문에 어제 한국 왔습니다. 격리 중입니다. 중에... 아이고. 격리 중이시구나. 아휴. 이제 그 변이종에 걸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격리가 끝난 다음에도 한번 테스트를 또한 대요 음성 그 이제 양성 이제 네. 두번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꼼짝 말고 집에 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아로마 교육 받고 또 내가 처박아놓고 안 하던 아로마도 다시 한번 모르는 것들은 자꾸 처박아놓게 되고 내가 쓰는 것만 늦게 네. 골라놓고 쓰게 네. 되더라고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웃음> 내가 원숙 언니한테도 박원숙 씨한테도 내가 네. 언니 방향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고 내가 이제 어제 통화를 하고 했더니 예 나는 온갖을 바르고 온갖 아로마 다초 바르고 있어 지금 그래도 네 온갖 <웃음> 워낙 좋아하세요. 응. 다들 이제 두려 두우시니까 응. 뭔가 최고의 방역, 응. 네방어 응. 응. 이런 쪽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응. 응. 응. 어떻게 보면. 호,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내 뱉어 줘야 되는데 계속 이 안에서 음. 네, 하다 보니까 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아. 없거든요 어, 어. 어떻게 보면 호흡기에 문제가 음. 생긴다는 거는 음. 저희한테 행복 호르몬의 음.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음. 또 우울감도 음. 더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네. 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페퍼민트만 쓰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음. 엄청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웃음> 그래서 건강한가 봐요. 어, 네. <웃음> 많은 분들이 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음. 우리 뇌와 폐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거보다는 음. 음. 어, 향을 맡았더니 잠을 자, 음. 어, 향을 맡았더니 어, 기분이 좋아졌어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의식 없이 쓰면 실은 저희가 면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음. 호르몬의 네, 균형도 깨질 수도 아, 있고 호르몬 균형 변화 네, 생각 안네 네. 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될수 있으면 향이라는 거는 정말 잘 알고 음. 즉시 내려 들어가거든요 음, 맞아. 네. 그래서 치료도 빠르다고 음. 그러잖아. 이게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치료가 제일 빠른 거라고 먹고 이 소화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고치는 건 너무 늦다고 지금 그쵸. TV에서 어떤 의사 선이 나오셔서 그러더라고. 네. <웃음> 네. 광고 방송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좀 면역 관리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기 때문에 호흡 관리 음. 또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음. 알고 계시면 음. 스스로 내 방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음.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딱한 방울로도 굉장히 음.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라벤더 한 방울을 음. 비비셔고 발바닥을 구석바닥을 어. 네, 다 바르시고 음. 손끝에 음. 묻어있는 거를 음. 귀를 아래서 위로 음.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문지르지 마시고 아래서부터 네, 위로. 아래서 위로 아주 어. 부드럽게 그 남아 있는 거를 베개 닦쑥 쓸어서 네, 음. 하시고. 아근데그한 방울이 그렇게 여러 개를 해도 괜찮아? 요 네. 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은 이렇게 응.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잘때 모든 관리를 해요. 음. 항상, 항상. 디퓨저. 디퓨저. 네. 어. 선생님도 디퓨저 디퓨저, 한, 아, 디퓨저. 잘 쓰셨는데 디퓨저 고장 나가지고 또 그냥 요게 요게 또 작아서 또 이만한 거 사놓고. 그만하고 사용시면요 어. 저희 에센셜 오일을 쓰면 고장 날수 있어요. 100% 천연 에센셜 오일. 아 그래요? 네. 네. SYP 님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로마 블렌딩도 알려주세요. 어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이다. 음. 그러면은요. 블랙페퍼도 좋아요. 저는 나처음음식할때 볼... 아 음. 어머 진짜 완전 후추 냄새야 지금 집중력과 관련된 오일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레몬도 아주 좋고요 집중력에? 네 레몬이? 오렌지도 좋아요 아, 이 저... 레몬이나 오렌지는 되게 싼데 블랙페퍼는 비싼 거같 어? 네. 비싼가봐 후추가 음. 왜 많은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후추도 어느 지역에서 낳느냐 음. 후추를 이걸 가른 게 아니고 음. 후추 내에서 기름을 빼낸 거에요? 향기 향기분자를 얻어낸 것이기 비싼 거네 많이 맡아봐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렌지, 레몬은 굉장히 원료 수급이 쉬워요 정말 혜택은 많은데 저렴하게 온 가족이 아낌없이 쓸수 있고요. 페퍼민트도 집중해 줬습니다. 음.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생기가 있고 정신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졸음도 달아나게 하고 음. 페퍼민트도 좋고요. 가전아, 페퍼민트 너무 좋아. 운전하시다가 막 돌리면 사용하시잖아요. 음. 음. 잠을 음. 잘 자는 오일 라벤더 넘 좋아요 리정근 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좀 산만하다. 아이들이 음. 산만할 수밖에 없죠. 맨날 음. 보는 게 전자기기고 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베티버예요. 이게 이제 집중력에도 좋지만 음. 뭔가 이렇게 산만하고 음.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손주한테 배티버. 딱이네. 베티버 <웃음> 음. 음. 네. 로마나 음. 이러한 아주 최고의 강대국들은 음. 왕이나 상류사에서부터 음. 몇 천년부터 음.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약전인 파피루스 약전에는 에센셜로 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음.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예. 음. 근데그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를 치료할 때 에센셜 오일을 썼어요. 아 네. 예전에요.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남아 있어요. 왕은 썼기 때문에. 음, 네, 유향이나 음. 뭐 백단향이나 음, 음. 네. 이런 사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음. 어,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왕이 죽으면 시체가 썩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음, 음. 미라를 만들었어요. 음. 그 당시에 왕이 부패하지 않도록 음. 방부 효과가 강력한 프랑킨센스나 네, 미르를 썼거든요 음, 음, 음. 지금도 그게 발견되면은 요한 구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시트러스 계열은 음. 이렇게 탕 노트고 이러다 보니까 향이 굉장히 빨리 날라가기도 음, 음. 하고요 귤이나 오렌지나 이런 네, 것들은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이런 수지나 목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 같은 경우에는 4 네, 아, 변화지 밀라비나 거. 이런 것들로 막아 놓은 음. 오일 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도도 실은 쓸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뭐한 음. 5년 이렇게 유통기한을 정해서. 기념 모합봉을 다니는데 해독에 좋다고 레몬 오일 한두 방울을 물에 어. 타서 소동 네. 딸 먹이라 하네요. 진짜 네. 해독 될까요? 그러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레몬 오일이 지금 15ml 거든요 음, 음, 여기에 그렇죠. 한 300방울 가까이 들어있어요. 300방울. 일본에서 음. 에센셜 오일을 배운 의사분들은 하루에 한 20방울 정도 에센셜 오일, 레몬 오일을 먹는다면 음. 암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레몬을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레몬을 먹으면 요배변을좀 너무 편해져아 그래요? 네. 음. 음, 레몬이 배변에도 네. 좋구나. 이렇게 음. 하얀 게 위에 하얀 게 스치로프리예요. 이 스치로프리하고 음. 저희 몸의 콜레스테롤하고는 합 구조가 같아요. 어. 제가 여기 한 음. 방울 레몬 오일을 떨어뜨려 볼게요. 한 음. 방울이에요? 음. 두 방울이야. 네.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진짜. 지글지글지글지글 레몬 한 방울에 스치로프리 녹아서 없어지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없어졌잖아? 네. 이거 보세요. 네. 지금 남아있는 건 거품이에요 스치로품은 어... 네, 아예, 아예 없어지고 거품만 남았어요 네. 어, 여기에 레몬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75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기, 여기에? 네. 15미리에? 네. 이 레몬 안에 하구조가 거의 리모넨이라는 하구조가 70%가 있어요 음. 리모넨이라는 거는 디톡스나 폴덕 클렌징을 하면 클렌징 아, 네, 도움이 되는 원리 음. 같은데요. 네.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다르게 보이네. 레몬은 내가 네. 제쳐 놓고 페퍼하고 라벤더 쓰느라고 레몬을 이게 네.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돼 있잖아요. 네. 세트로 네. 페퍼 계절 이렇게. 페퍼, 라벤더, 레몬 이세 가지를 음. 인트로라고 해요 아, 네. 이걸 인트로라고 그래 네. 그래서. 아주 아, 인문하고 네. 인물. 인문. 네. 아로마의 인문 네. 음. 나는 이 향수로 써. 네. 내가 이거 바르고 나가는 날은 사람들이 선생님 뭐발리셨어요 그래.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응. 이렇게 하고 나가면 응.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응. 나보다도. 아, 네. 어, 응. 너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응. 그러면서 따라 나, 내려오는 응. 사람들을 봤어요. 응. 여기 아로마는 먹을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저는 좋아서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응. 100% 퓨어에서 응. 먹을 수 있는 아로마는 세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오일은 들어왔다가 수급이 안 돼서 철수를 했어요. 음. 네. 그러면 네. 이 도테라만 남았어요? 네. 남아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위 합니다. 음. 한국에서도 일위 하는 거고요. 음. 미국의 그 10대 종합병원 중에 하나인 음. 밴더빌드 병원의 음. 응급실에 설치를 음. 했거든요. 음. 이 이제 100% 표에 에센셜 오드를 했더니 의사와 그 응급실에 있는 병원 관계자들의 수치를 음. 측정을 했더니 60%에서 6% 6%로. 많이도 내려갔네. 어, 불만 음. 짜증인 수치가. 비염에 좋은 것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비염에는, 민트 계열은 다 호흡기와 순환과 비염에 다 좋거든요. 음.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음. 티트리, 뭐 스피아민트, 이런 음. 어, 민트 계열은 음. 전체적으로 네, 호흡기에 문제점들이 강력한 분들한테 음. 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 딸은 정말 천식이 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 수도 없이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이거를 알고 나서 이지에어는 천식 오기 전에 꼭 쓰더라고요. 네. 느낌이 자기가 딱 이상하대. 그러면 이지에어를 썼는데 정말 지금까지 천식 안 했게가. 음. 그냥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너왜 천식 안 하니? 내가 그러면. 요새는 안 하네, 안 하네. 그 네. 진짜 20년 넘게 그때까지 천식이 계속 있었어요. 신랑 만나고도. 그때 선생님이 어. 천식하고 두통. 어, 두통. 네. 그래서 페퍼는 개념 말해서 달고 살아요. 네. 이지에어에는요, 어. 이건 브랜딩 오일이거든요. 어. 여기에는 어. 유칼립투스, 페퍼, 민트 아, 뭐이런 예. 올계수이. 트리 아. 우리 호흡기와 관련된 오일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가래 끼고 음. 기침 나오고 막 이런 음. 때 이지에어 디퓨저 하시는 거죠. 음, 음. 이지에어는 먹는 거는 아니에요. 어 응, 먹는 뭐 네네 네. 브랜딩한 디퓨저. 거는 네. 안 먹는다고 그랬죠. 진짜 좋은 거나 또 하나 딥블로 허리가 잘 아프잖아. 네 통증 통증 최고야 딥블로 진짜 딥블로 이거 베스트. 하고 베스트죠. 네 베스트예요. 크림 크림 있잖아요. 네, 디플루러. 어. 그거는 나 진짜 급 싸지도 않은데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 내가 허리 가 얼마나 돈? 선생님. 그거 못 싸. 요말 코말 크기로. 어. 응. 그만큼만 짜서 이렇게 해도 굉장히 바로 즉시 도움 받으시면. 너무 너무 좋아요. 좋게. 선생님이 저희 응. 어머니처럼 꼭, 꼭 짜신 거. <웃음> 맞아. <웃음>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졌고요. 오일 완전 좋아. 이게 김미자님은 사용하시는 분인가봐. 네. 어, 김미자님꼭 하선생님께 잘 묻고 잘 쓰세요. 네. 뭔지 아, 설명해 주세요. 온가드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네. 온가드는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또는 면역과 관련돼서 도움되는데 99.9%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 나 목이 따끔따끔하고 음. 좀 아프다, 열난다 음. 이러실 때 저는 온가드를 바르거나 먹거든요. 음. 그럼 좀 발전해져요. 그리고 이미 사이언스. 아, 기재, 이 온가드도 먹어도 돼요? 네. 사이언스 이제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음. 면역을 증진시키는 거야, 아니면 균이 들어오는 거를 방어도 방어, 해줘. 방어도 해주고 네. 온 가드라는 거는 말 음. 그대로 음. 몸가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음. 역할을 해주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음. 아, 바이러스. 내가 건조증이 없어졌어요. 그 안구 건조증. 응,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서부터 눈물을 흘려도 큐를 주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이걸로 눈에다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 눈을 막 돌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거든요. 지금은 큐 안줘도 눈물이 너무 잘 나와요. 페퍼빈트는요. 음. 저는 딱한 방울을 가지며 이렇게 음. 해요. 한 방울을 이렇게 가지며 음. 이렇게. 우리 입안에 균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음. 아프신 분들께 저는 음. 이렇게 해서 살짝. 이에다가? 네. 그래서 음. 구치 제거도 하고 음. 네. 입안 소독도 하고 음.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음. 이렇게 비벼가지고 실은 경추 1번에서 7번이 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저는 경추에다가. 음. 네. 참 좋아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 안구 건조증이나 또 뭐죠 요즘에 이제 노안 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눈 음. 눈관리. 저는 항상 마스크 할 때는 무조건 백파미트 뿌리고. 네한 예, 방울 딱 떨어뜨리면. 정말 그건 하루 종일 가요. 음, 네. 음. 잠깐 뒀다가 다시 음, 해도 음, 굉장히 음, 신선한 저, 느낌이 음, 나잖아요. 음, 음. 근데 일단 세균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날은 조금 이제 페퍼린트가 좀 그러면 온가드. 날 온가드 치라고 다녀. 네. 네. 온가드를 하면 그것도 또 똑같이 하루 종일 기분 좋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단 온가드는 뭐 바이러스를 잡는 데에는 최고니까 음. 온가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음. 온가드 음. 아니면 페퍼멘트 오일은 꼭 배우셔, 배우고 싶다 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수업을 해요. 음. 이제 오일을 어떻게 그몇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음. 면역 관리하는 방법, 피부 관리하는 방법, 다이어트하는 방법, 두피 음.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어 인터넷으로 해요. 줌으로. 줌으로. 네. 그럼 거기 신청하려고 네. 돈을 내고 뭐. 지금은 제가 막...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네 오일이 이제 있는데 음, 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음. 비염이나 아토피나 음. 이런 부분들 음. 통증이나 이런 음. 부분들과 음. 관련해서 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언제 한다고요? 월요일? 월요일 날 밤에 이제 밤에... 장인들이 많잖아요. 음, 음. 그래서 월요일 날 밤에 9시에 니다밤 9시에 줌으로? 네. 네. 네. 지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 이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리면 구매가 가능한 거죠? 네. Balanced oil on just now. So, you can't get cholesterol, you can't get cholesterol, you can't get cholesterol, you can't get c h o l e s t e 채취 l y 채취 can't get c h o l 네, 저 결부가 아주 할 만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말 그대로 균형이에요. 순환, 뭔가 어 저리거나 말초 신경까지 순환이 잘안 되거나 이럴 때도 아주 통용되는 음 일입니다. 아주 자세한 거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음, 사용법과 뭐 이런 것들 자세히 물어보시면 아주 잘 알려드릴 거니까. 어, 이렇게 애용하셔가지고 지금 뭐 바이러스 너무 많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든 면역력도 높여보고 개인적이 가지고 있는 병들도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세상에 뭐 완전치는 않아도 살만 하기만 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럴 정도의 또 우리에게 후유증 없는 그런 자연적인 방법이라서 네.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하시고 오늘 끝낼게요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코로나 시대로 조금 우울하지만 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음. 네. 면역 관리 잘 하시고 또 저희가 어, 행복한 날 네. 즐거운 오, 날이 바라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